오늘은 힙업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하늘 보고 등 대고 누우셔서 브릿지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다리 11자로 가지런히 놔주시고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이 하나하나씩, 척추 하나하나씩 사용하시고, 이렇게 네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후, 정수리 어깨 귀 멀리 해주시고, 앤 내쉬고 후쭉 올라가시고 무릎과 발목 길게 앤 가슴부터 다운 다시 앤후쭉 길게 손끝 머리끝 길게 해주시고 발바닥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운 다시 마지막 앤후쭉 올라간 상태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밑에 햄스트링을 써서 이용해 주시고 자 이제는 브릿지 베리에이션 하실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쭉자 거기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해서 가슴부터 천천히 롤다운 차곡차곡 내려와 주세요. 다시 올라갈 때는 가운데로 쭉 올라가 주시고요. 왼쪽으로 골반 트위스트 해서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계속 다시 가운데로 쭉 올라가시고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앤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다시 엔후쭉 왼쪽으로 트위스트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다시 쭉 올라가서 이번엔 오른쪽 왼쪽 트위스트 연결할 거예요 오른쪽, and 왼쪽, 가운데서 가슴 한칸 다운 다시 오른쪽, and 왼쪽, 가운데서 척추 한칸 다운 다시 오른쪽, and 숨 쉬면서 왼쪽, 가운데서 한칸 다운 다시 오른쪽 a 왼쪽, 가슴 한 칸, d o 다시 오른쪽, a 왼쪽, 가운데 한 칸, d o 다시 오른쪽, a 왼쪽, 가운데 한 칸, d o 다시 오른쪽, a 왼쪽, 가슴 한 칸, 다운 w n 오른쪽, 척추를 한칸한칸 한칸 이용하시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다운 좋아요 한숨 내쉬고 이번엔 쭉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는 트위스트가 아니라 골반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또 왼쪽으로 그대로 왔다갔다 하시는 걸로 바꿔서 해볼게요. 자 엉덩이 그대로 오른쪽 그대로 왼쪽 가운데에서 가슴 한칸적출 다운 다시 그대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네, 왼쪽으로 쭉 가운데로 와서 한칸 다운 다시 오른쪽으로 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운데 상칸 다운 다시 오른쪽으로 앤 왼쪽으로 가운데 다운 다시 오른쪽으로 앤 왼쪽으로 한칸 다운 다시 오른쪽 앤 왼쪽 가운데서 다운 다시 오른쪽 앤 왼쪽 가운데서 다운 쭉 내려가고 하나 앤 둘. 앤 가운데 다운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브릿지 올라간 상태에서 스텝을 발을 한발한발 한발 움직이시는 거 해보실 거예요. 쭉 올라간 상태에서 자 어깨에 머리 길게 하시고 무릎 길게 하시고 그대로 한 발씩 앞으로 걸어 가세요. 오른 다리 들어서 앞으로 왼 다리 앞으로 다시 오른 다리 뒤로 왼다리, 그렇죠. a n 오른 a n 왼 a n 오른 a n 왼 a n 오른 a n 왼 a n 오른 a n 왼 a n 오른 a 왼 a 오른 a stop 그대로 가슴부터 내려오시고 방금 하신 거로 올라가셔서 이번엔 왼다리로 다시 시작을 하실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올라가세요 좋아요. 뭐길게 하시고 왼다리부터 준비 하나, 엔, 둘, 엔, 나, 엔, 둘, 엔, 나, 엔, 둘, 엔, 나, 엔두 세트 더 하나, 엔, 둘, 엔, 나, 엔 마지막 하나, 엔, 둘, 엔, 나, 엔 스탑. 그대로 가슴부터 천천히 머리 길게 무릎 길게 내려오세요. 한숨 후. 자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다리나 왼다리 한다리 들어 올린 상태에서 싱글 렉브릿지 하실 거예요 자 오른다리 들어서 블랙 스포인 좋아요 내쉬면서 그대로 앤쭉 올라가시고 네번앤 가슴부터 천천히 앤쭉 올라가시고 앤 다운 and three, 쭉, 발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and down, and four, 쭉, and down. 좋아요. 그대로, 발 바꾸실 거예요. 반대 다리 위로 쭉 들어주시고 플렉스나 포인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꼬리뼈부터 쭉, 목 길게 가슴부터 down and two, 쭉 올라가시고 and down, 후 and three, 쭉 길게 길게 and down and four, 쭉 길게 and down, down, 좋아요 자, 다리 구부려서 내려주시고 다음 브릿지는 브릿지를 르베 하실 거예요 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업앤 다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자 그대로 브릿지 쭉 올라가시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 같이 업앤 다운 앤둘앤 다운 셋앤 다운 넷앤 다운 다섯 앤 다운 여섯 앤둘 일곱 앤, 둘 여덟 s t 스탑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렇게 한번 더해 보실 거예요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올라가신 상태에 엉덩이 밑 햄스트링 유지 그대로 업 다운 두 다운 쓰리 4포5 파이 두, six, 6, s 7, 라스트, 8, and stop.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잘 하셨어요. 자,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한 다리 위로 들으셔서 지그시 쭉 당겨 주시는데, 자 엉덩이 꼬리뼈가 바닥에서 최대한 뜨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다시 and 주, 후 and 좋아요 반대 다리도 똑같이, 후 and 숨 쉬면서, 후, 쭉. 한번 더, 엔, 후 쭉.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주세요. 밑에 다리 쭉 펴주셔도 좋아요. 자, 계속 브릿지 운동 하실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뒤꿈치를 조금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뒤꿈치를 딱 붙여서 올려주실 거예요. 힐업 상태에서 대로 브릿지, 꼬리뼈부터 쭉 올라가 주시고 엔 다운 목 길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네 번, 엔 두울 쭉엔 다운 후 엔셋 쭉 올라가시고 엔 다운 앤넷쭉 길게 길게 턱 누르지 않게 턱 부드럽게 앤 다운 자 내렸다가요 자 이렇게 뒤꿈치 든 상태로 우리 클램 턴아웃 자세로 브릿지 턴아웃 하실 거예요 엉덩이 쭉올라가신 상태에서 자 여기서 클램 동작입니다 무릎을 오픈 하실 거예요 하나 열번 모으고 앤둘앤 모으고 셋 엔, 모으고, 넷, 엔, 모으고, 다섯, 엔, 둘, 여섯, 엔, 둘, 일곱, 엔, 둘, 여덟, 엔, 두번 더, 엔, 아홉, 엔, 둘, 열, 엔, 스톱.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쭉쭉쭉쭉쭉쭉.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뒤꿈치를 든 상태. 그대로 브릿지 한 상태에서 OPEN AND OPEN AND CLOSE AND DO AND CLOSE SET AND CLOSE AND 넷 AND DO 다섯 AND 둘 여섯 AND 둘 일곱 둘 AND 여덟 두개더 AND 아홉 o AND 열 AND STOP 가슴부터 천천히 목 길게 내려오세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뒤꿈치를 든 상태로 브리징을 해서요. 그 상태로 한 다리씩 들어 올릴 거예요. 쭉 브리지. 오픈한 상태의 클램 자세에서 이 상태에 유지하세요. 오른 다리 그대로 의티튜드 들었다가 내리고 N, 자, 둘, N, 내리고 N, 셋, N 내리고, 넷 반대다리 a n 하나, and, 둘, a n 둘, a n 둘, a n 셋, a n 둘, a n 넷, a n 다시 반대, a n 둘, 다시 쭉 내려올게요. 이렇게 한번더 해보실 거예요. 자, 올라간 상태에서 힘들다고 허리를 밀지 마시고, 엉덩이 밑에 햄스트링에 집중해 주세요. 자, 올라가세요. 쭉 클램으로 오픈한 상태에, 다시 오른 다리, and up, and down, and, 둘, do and down, 셋, and down, 넷, and 왼 다리, and up, and down, 둘, do 셋, 앤들 넷, 앤 스탑, 다리 모아주시고 가슴부터 내려오세요. 쭉쭉쭉쭉쭉쭉 스트레치 하실게요. 다리 피서 아까보단 조금 더 크게 스트레치, 다리, 앤들 위로 쭉, 후, 에다리도 길게, 윗다리도 길게. 힙이 돌아가지 않도록 바닥에서 지그시 눌러 주세요. 호흡과 함께 좋아요. 반대 다리 그대로 앤 들어서 스트레치 잡고 지그시 호흡. 후. 밑에 다리도 쭉 밀어 주세요. 한번더 호흡. 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 밴드 밴드 다리 들어서요 어시스트 롤업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무릎 밴드 밴드 두 손은 무릎뒤 잡아주시고 우리 많이 했죠? 그대로 내쉬면서 그대로 후쭉 일어나세요 동그랗게 복부 힘 다리 무게를 이용해서 허리 쭉 이렇게 네번엔 다운 후 a 부드럽게 최대한 슬로우 모션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a n 후쭉 a 허리 쭉 길게 a 다운 불반부터 부드럽게 a n 계속 a n 후쭉 a 쭉 a 쭉. 다운 후 And last, and 후주, and stop. 잘하셨어요. 그대로 손은 엉덩이 뒤쪽에다가 놔주시고요. 리버스 쿼드 앞에대 하실 거예요. 조금 거리감 있게 팔과 다리가 네모난 책상이 될수 있도록. 자 힙업 운동 업. 엔열번할 거예요. 허리 보다는 힙 아래. 엔. 배가 판판하게. 엔. 셋. 엔. 두. 엔. 넷. 발바닥 바닥 눌러 주세요. 엔. 다섯. 엔. 엉덩이 밑. 엔. 여섯. 엔. 두. 엔. 일곱. 엔. 두. 엔. 여덟. 엔. 두. 엔. 아홉. 엔. 두. 열번째는 홀드. 스톱. 그대로 호흡. 후. 이때 허리 밀지 않아요. 엉덩이 밑에 햄스트링을 더 밀어 올려주세요. 앞에 골반 앞이 열릴 수 있도록 조금 더힘 써주실게요. 목 길게 후. 후. 스톱 그대로 다운 쭉 잘하셨어요. 그 상태로 이제는 다리를 피고 레그풀 동작으로 갇힌 횟수 똑같이 홀드 반복하실 거예요. 자 손은 조금 더 위에 놔주시고요. 그대로 복부와 힙업 같이, and, d 엔 a 발바닥 뒤꿈치 꽉 눌러주세요. 바닥으로, a 쭉, and, two. and, 다섯, and, du, a n 여섯, and, 일곱, and, a 엉덩이 밑에, a 아홉, 마지막, 둘, 엔, 열, 스톱 그대로 호흡, 둘, 셋, 넷, 다섯, 배 납작하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쭉, 목 길게 내려올게요. 좋아요. 손목도 풀어주시고, 당당당당당당당, 자, 한숨 쉬시면서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다리를 11자로 모아주신 상태. 두 손을 위로 쭉 길게 늘려주시고 아노 내쉬면서 가슴 앞으로 쭉 스트레치 호흡하시면서 최대한 귀엽게 멀리해 주시고 허벅지 뒤등뒤 뒤, 어깨 뒤목뒤다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쭉 일어나 주시고 그대로 팔 내려서 자 이번엔 앞바다리 해주시고요 그 상태로 앞으로 가슴 닿기처럼 쭉 넘어가실게요. 최대한 배꼽이 내 뒤꿈치 앞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호흡하세요. 후. 가슴 많이 손이 앞으로 닿지 않으신 분들은 이마 앞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쿠션 또는 요가 블럭으로 대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 두손 가슴 앞 그대로, 팔을 어깨 서클, a n 네 번씩, 둘, and, 셋, and, 넷. 거꾸로, and, 하나, a n 둘, and, 셋, and, 넷. 그 다음, 목서클 들어가실 거예요. 그대로 턱 부드럽게 숙여서, 서클 두 번씩. 천천히 숨 쉬세요. 앤둘앤둘 and and 둘. 반대 앤주앤줄앤후손 and and and 내려주시고 한숨 후 잘하셨어요.